A. m 마 own song, long game, you are a l i 이 t l e 그 i t of you 이 g a i n 로점 o m 마 t t a 가0이 d some tickuma, a 가일때 a 영역 있는 메뉴이니스 제도의 풀 베이프, 그의 마이아스 미니, 영국의 커리어, 적한개입니까 f 렇는1이 보는 거죠. 여기 는 보면 위유는 화면식을 가지고 갔던데, 위의 시를판면식는시 보면 A, B, 그리고 마이너스는 4, 3, h I need to move. 그 어느 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가 연하는게두 개니까 연결할 때는 한개 해주는 질문을 하고 연결할 때는 하면 a부터 a 플러스 4가 됩니다. 오, 네. 그러니까 두 개, 두 개, a와 a